아오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오늘의 흠사 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힘든처럼 할로! 할로! 할로! 신현입니다! 신현입니다! 신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러 가봅니다. 아니 너네 연습 아직 많이 나았어 안돼. 엽떡먹고 한다네. 아이거 아, 언제요? 아안 가면 멱안 먹어. 아니야 먹을게 멱떡 안 먹어. 멱떡 안 먹어. 아, 아, 엽떡 그래. 그래. 아, 아, 그래. 그래. 먹을 거안 먹을 아, 거야. 멱떡 먹을 거야. 연습 할거안할 거야. 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저희 친구들랑 같이 엽떡 먹으러 한데 갑시다. 고고! 갑시다. 아도대찍고 찍어줘야 네. 있어요? 초근접이에요 소근, 소근, 아, 손 돌려 초근에 엽떡이 오픈이 11시여가지고 지금 10분 정도 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춥네요 비가 오는데도 <incapaces> 선생님이 온다고 저렇게 뛰어가는 우리 아이들. 아주 사랑이 넘치는 예한교의 모습입니다. <정 cer> <국민> 요가 <diary> 아 <warriors>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네, 타북이 아직 나왔어요. 이제 엽떡이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영상을 오늘, 오늘, 오늘 해보는 게두 가지 의미가 있어. 오늘 일단 첫, 번, 첫 번째는 첫 번째 준비 잘하자. 두 번째는 동영이 생일이 3일 지기 때문에 우리는 음. 만이면 사준 거니까. 여러면은년 생일 축하하면 되겠라 하나, 둘, 셋. 아, 아이, 아이, 빨리. 빨리. 맛있게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성탄절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 저희 유초등부는 이번에 워십 오메리 크리스마스랑 흔년처럼 양털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가장 귀한 이야기 수화하고 암송 노래 두개 정도? 이렇게할것 같습니다 그 연습하는 모습 보여드리죠 뭐, 초등분의 오늘 연습을 다 했고요. 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수화를 연습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비도 파이팅입니다. Mm -hmm. 파이팅입니다. Mm -hmm. 서도 파이팅입니다. 서도 파이팅이다. 민정이도 파이팅입니다. 민정이도 파이팅입니다. 서영이도 파이팅입니다. 소영이 파이팅입니다. 영이도 <이> 파이팅입니다. 영이도 파이팅입니다. 안녕. <이> <-tide> <이> <이> <이> 저는 이제 오후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인도를 해야 돼서 얼른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녀와서 청년학생부 성탄전회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예배 드려올게요. 샬롬 <목소리> 학생분들과 함께 연습을 할겁니다 우선 지금 합창연습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사람들한테 오늘 촬영한 안해가지고 찍어도 뭐. 한번 찍어봐도 되겠죠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네, 저희 교회, 교회 촬영장, 이건영 같가이거운 학창이었고 패널을, 패널을 마치겠습니다 게 보고 아네아니무시지알아게요 응? 뭐. 아, 아, 네. 어. 어. 어. 그거 잡기참힘더라고그 어. 외우세요 어. 네외우겠니다 네, Mm -hmm. Oh, oh, oh. 인장되네 아 쫄리네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음악에 두드려 볼게요 고하 오늘도 깨닫고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주은 주님만 의지하십니다 라이더다. 5번입니다. 5번. 5번. 5번. 자, 저희 엄청난 실력으로 인해서 합창 연습은 금방 끝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무언극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갈아입올게요 네, 네. 지금부안 돼? 아, 아, 그 어, 사모님이 준비해 신 밥이에요 어, 그러면은 수기도 누가 할까요 오늘? 괜찮은데. 저번주에 제가 했으니까 오늘은 부회장님 하시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잘니다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같 다시 느리고 싶은 연습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나가 지셨네 따따따수습니다수니다 자, 이제 느린 워시 연습 끝났습니다. 이제 빠른 워싱 연습. 갑니다. 마지막! 패딩! 빠른 몸집까지 이제 연습을 했고요. 이제 오늘 성탄절 연습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잘 축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